꿈을 씹고 있는데요 건방진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드라마 <웃음> 아무도 모른다의 <보는 나의> 백상 <웃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백상우가 참을 많이 씹는데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꿈을 씹으러서 <웃음> 그말 멘트를 들어요 여기 잘 보고 계시나요? 그래도 네. 열심히 아무도 모른다 촬영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또재밌게 봐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줘서 힘이 나는데요. 끝까지 잘 찍어서 아, 여러분들한테 네. 너무 좋은 드라마가 될수 있도록 정우 봐야 돼. 안녕하세요. SBS 드라마 아무도 보는 다에서 고기동 역할을 맡은 태원석입니다. 원석 커피. 정우성 선배 따라해봤습니다. 커피 맛은 어떠세요? 음 커피 맛이요? 콜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음, 약간의 스모키함과 호두의 고소한 초콜릿 풍미가 느껴지네요 콜롬비아 성격이네요 음.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실지 후배도 몰랐는데 아,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 비록 어, 제가 좀 악해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른다에서 배선화 역할을 맡고 있는 박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떤 슬과 반전이 펼쳐질지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배선화도 세상 착한 배선나도 어떤 활약을 펼칠지 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무도 모른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를 받으라. 하나, 아, 둘, 둘,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